어, 오케이. 음, 오늘은 공청회를 다녀왔습니다. 거의, 뭐, 딴 것도 했지만, 거의 그것만 한 느낌이네요. 어, 그래서, 어, 어, 민교학교 일이지만, 민교학교 공식 입장이 아니에요. 이런, 어, <웃음> 이런, 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논가리고 아원 같은 이런 설명을받아주합니다 민주학교 일이지만 이래 대해서 얘기하지만 참가한 회원 자격으로 <웃음> 얘기하는 거예요. <웃음>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음, 그래서 제가 할 말들은 민주학교 공식 입장이 아니에요. 그냥 어, 어딘가에 좀 메모해놓고 싶은데 타이핑하기 너무 너무 귀찮아, 너무 귀찮아. 그래서 바로 하면은 좀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자. 아, 오늘 공청회에 우리가 다녀왔습니다. 어, 새는 우리 새는 굉장했고 어디 한번 볼까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거 들고 community. important v i s i o n on Not one that was forced down our throats. And In... at. We need. I'm sure. i h sure. I'm t u r e I'm s u a e i d sure. I'm s u e He's dodged. We d o i g e d We d o d f e d 44. They're very i n a s A lot of the um, uh, speakers. Um. The lines that, um, separate. s m y a y o r Fitzgerald. t goes down. Euclid. Following the commonwealth. Whoa. As City Council, you agreed to put this issue of district voting on the ballot, and you agreed to the process of choosing a map to put on the ballot. But I do not think that that means you should all feel forced to adopt. So, a little hard to see, but the yellow on there is 2B, and then the red is 8A, and the blue is 10A, and... green is 11. now i threw the 11 out t h a m t d m i s t h m i so, um, talk about um equal c o m r i t h okay a 여기 몇명 들어가나? 한, 한 120명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 지지자가 절반 반대 우리 측에 반대하는 측이 한 40% 그리고 기타 정체를 알수 없는 분들이 한 10% 안경 닦고 싶은데 10% 어, 가 왔어요. 그래서 어, 많이 왔고 어, 우리 측 연사도 많이 왔 음. 죠 어, 일단 결혼부터 얘기하자면은 일단 시의회에 계속 의견을 듣고 나서 에이, 지금 처음 녹화부터 까지 2시간 12분 걸렸네요. 어, 그러고 나서 결국 어, 8번 A 지도 어, 우리가 우려하던 그 한인들이 한천명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그런 지도가 어, 통과를 시켰어요. 음, 어디 봅시다. g o At the t i 어, Can they run against an economy? I received over six, uh, 56%, of, 56 of the votes 주셨어요. in 감사합니다. Fullerton. What we do in 아, Fullerton, 있다, 있다. 네, 좋아, 좋아. 아, is, what we do in in Fullerton. always meet as a community in our downtown. 아, 좋아, 좋아. I'm also aware of a lawsuit that was filed last year. p <웃음> a v s u s c f l l e t n this a s 뭐이랬고 이제 우리 이제 평소에 나서 발언하신 분들 나왔고 그리고 어 반어 측에서 상당히 세게 나왔어요. 예상으로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내 내가 다 기억나진 않는데 어 세게 발언한 분이 a 은 My business neighbors and I contribute tremendously to our community. Our schools, our sports teams, our local charities, so, so we create well, houses of- <laughs> To avoid- To avoid- So my- uh -huh. Down park oh, okay. of six years and actually make it into a park And oh, yep. so, make your way- t e r t s o m e actually n o m o r a o t h e p o t i A map to put on the ballot. The residents of the- Gather. Is t h a r e For 하면서, a, a. you, 수업을 수업을 a e r t a k o u n k a n i y o t n o t h a n h a n you. t h a i o n t a n k o Thank u t h n o Thank you. t n o Thank you. a n k y t h a o t h a k Thank you. t a n y o t h a n y o t a k t h a u h a o t h a n d y o t h a n o t h a n y Thank you. t h a y o t h n k y o t a o h o u t h e n k t s a n y o a n o u e h n o n g t o t h Thank a o o n n Um, I actually came to this meeting to listen only. I did not intend to come up here and speak, but I felt compelled as a resident of Fullerton for 43 years and a citizen of America for 46 years that the only compelling reason I'm hearing people say that they want MAP-2B be is because of racial demographics. Okay, let's be real with each other. Having these lines, these maps, these districts is a horrible thing for the city. People who are wanting this should be ashamed of themselves, especially those in the minority group who have come to this country, come to this city, to have the freedoms, but yet they want to divide us. It makes no sense, okay? So the damage has already been done. 뭐라고 했지? <웃음> 무슨 다른 나라에서 온 손님인 이민자가 감히 어, 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갈아 넣으려고 하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기적인 자기네 의원선치 어, 식켜서 이기적인 이런 행동을 취한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야 된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이러고 있어요 아, 아주 음, 세게 나오신 분이었어요뭐 음,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나름대로 반반이라는 그런 분야 좀 조성됐고 어, 그리고 어, 이제 그런 방에이나고 그리고 그 중앙일보는 한국부에서 기자님이 오셨는데 어, 이거 저기 최종 결정 나오는 거 보고 가셨는지 좀 공간이 왜 워낙 저는 어, 이 마지막에서는. 중국하 uh, <laughs> school district uh, was 왜냐면, sued by t h e t s followed the, and that. They could bring about uh, the uh, districting. Creation uh, wanted to do is uh, often. Uh, in our uh, communities and our neighborhoods, uh, which are. More into their meetings uh, as uh, well. This to uh, me is an oddity. Uh, and uh, so I'm a little bit uh, torn. Uh, we uh, keep uh, it in uh, one piece. 2 0 the 여기서 이제 막 um, i think map 8a respects the law and it looks like f u l l e r t o n district 1 specifically that's 아, my neighborhood. Um, 50%. 뭐 그렇고. 어, 영어로 다 들리는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물론 드셋을 중간에 끼긴 했지만 어, 연장자분들은 어, 연장이 한 분은 더 힘들었을 거예요 지루하기도 하고 뭐잘 돼가는 건지 이제 자주 모르셨어요 저희 어, 옆에 계신 분이 어이 사람은 우리 편이야 네, 뭐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분은 우리, 우리 편 발언하고 계시고요 뭐 등등 그리고 어, 그 통역자가 되게 특이한 말을 했어요 Please select map 8A. As a proud resident of the city of Florida, the p a n e of rain here tonight, which is election night is... ...side of the political... The ...support day. map uh, 2B, I and I'm going to list five reasons for my r g s p o n s e t ...and I like it that way. <laughs> Yeah. Elegan, 제가 통화기기를 받으려면 은 네. 앞으로 나갔을 것 같지 않 그런데 우리는 이제 배로 다가가기 이사나으면 우리는 모양이 안나 들어갔다고 들데 이제 이 나고. First reason is Map 2B is a result 여기... of eight months long process and our strenuous 아, efforts 음, um, to come up with uh, this solution. 두 뭐, 번째로, 뭐, 네, 네. 시의회 아젠다가 아 사실 이 찍기 시한게 회의 시작이 아니었지. 찌끼시 한게 시간이 나오나? 7시3 7 분이었나? 맞는 거 같네. 아시 반에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우리 6시 반에 갔으니 1시간 있다가, 다른 의제, 다른 상관은 의제 잔뜩 하다가, 그것도 여기 갖고 있지, 내가 어딘가에, 어디 갖고 있나? Archive. 아, 피곤하니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가 내가 뭐 찾고 있었지? Specially City adults. 음. 기, 기억이 안 나. 아 그래서 그런 아 그래서 이제 한 시간 동안 어, 그첫한 시간 안 찍었는데 하여튼 이런 상관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 아 사실 그 상관없는 얘기들은 아니, 상관없어 필요없어 필요없어 그러고 있었고 그리고 어, 그래서 어차피 첫한 시간 동안은 상관이 없는데 좀 선발대가 가서 미리 앉아 있다가 이제 연장자 분들은 나중에 딱 이거 아젠다 할때모셔오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계속 하는데 이게 로지스틱스가 구현이 가능할지는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나마 좀더 힘들지 않을까 1시간 세이브 하는 거니까요 편하게 이제 사무실에 있다가 여기 시청 그렇게 멀지도 않은데 어, 그런게 있었고 아 이거는 내가 스마트폰 안 찍었구나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하는 그런 디브리핑을 어, 브리핑을 하려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요, 잠만 왜냐하면 안에서는 막 무선수준 되면은 누가 뭐 뭐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다들 밖으로 나가고 동그랗게 이제 서가지고 이제 결이가 붙은 그런 이제 대화를 했는데.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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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when they came, it was the first time that they had, uh, that they had a phone call, and uh, one of the, the person that spoke uh, was that this was the first time t h e t came but not the previous. 영어에서 스페인어스페인에 영어로 통역이 막 하고 있어 그리 중으로 먹가다고얘어 그리고 그거 한국어로 통역을 해내고 한국어로 이런 분들 내가 한국어로 통역을 안시기 바 그러면 나는 말할는요는말을때그 그래서 그 그래서, 그래서 나름대로 좀 결의를 다지는 분위기로 가서 그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는 어... 이거는 우리 뭔가 다른 걸 모색해보자 이런...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결정이 났고 그리고... 음 근데 이 모드가 연장자분한테 춥다는 거는 어떻게 좀... 조율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장은 추운데 뭐 반서클 해가지고 그이 서클의 절반은 연장자 분들 안쪽에 쭉 이제 하시고 나머지 반은 밖에 한다든지 사실 좀 덥기도 했으니까 아어 그런게 있고 그리고 이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근데 나름대로그 공청회실에 에어컨을 세게 안킨 것 같은데 항상 이런 거, 정부 건물을 가면 은 어, 생기는 문제가 어, 에어컨 너무 쎄서 오래 특히 올해 연주 보니까 진짜 추 추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어 저희 경우는 이제 익숙하니까 기옷을 입고 갔는데 어기존스 안, 준비 안한 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밤에 돼서 나오니까 이제 진짜 춥고아 어, 오늘 오신 분들 감기 안 걸리셨으면 좋겠네요. 아, 관계는 어, 음. 네 그래서 그런 여러가지 좀 로지스틱스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좀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밖에서 하는 것을 이런 이런 느낌을 살리되 연장자분들과 같이 하는 몸이 아픈으 같이 하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어, 아 그리고 이제 언론 음. 항상 임기응변을 항상 강조해서 아이, 생각해보면 밤 이제 9시 반에 끝났는데 사실 지금 한 자정쯤에 지금 뭐 사실 새벽 1시긴 하지만 자정쯤에 막 이제 오늘이 선거 전야니까 막 기사를 쓰고 있을 거예요 누구는 뭐 선출되고 뭐 후보들 표정 뭐 이러면서 나오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밤늦게 11시 쯤에 보도자료를 보내줘도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까 다음날에 왜냐하면 특히 아, 어디서 기... 피자 분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중앙 하 중앙 한국 중에 한 곳에서는 오셨군요. 그러면 내일 당연히 기사가 나가겠지. 그럼 내일 기사가 나가면은 아, 서 아, 어디였지? 주, 중앙이었나 헷갈리겠는데. 아니 중앙에서는 내일 아침 보도 열 보내는 그럼 한국에서 오셨군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셨는데 한국에 내일 기사가 나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 아침에 보도 열 보내면은 중앙에서는 목요일에 이미 하루 늦은 기사를 낼까 글쎄요 걱정되네요 어, 보내져 쓰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왜냐하면 단체 공식 입장이니까 조율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기껏 했다가 아무도안 나면은 그 뭐해서 수고죠 그냥 언론들한테 아, 우리 입장 이렇습니다 이거 알려는거 밖에 안 되는데 <웃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어차피 선거 전야니까아 근데 이런 게 항상 한다음만 생각이 나요 몇번몇십 번이나 하고 나서도 보도자료를 미리 써놓는다 미리 써놓는다면 이제 통과가 안 되는 걸 전제로 미리 써놓긴 했는데 해야 되는데, 미리 써놓고 몇 가지 고칠 것만 고쳐놔가지고 9시 반에 이제 후다닥 뭐 스마트폰을 편집해서 바로 보낸다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면은좀더 이제 이 언론 이게 좀더 스무스하게 돌아갔을 것 같네요. 그런데 워낙 신문이 부족하니까 모든 게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어쨌든 그런 체계적인 언론 전략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의문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월요일에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월요일에 한 기자회견을 듣고 온 사람도 있었, 있었는가 이게 조금 어, 궁금하네요 우리 참가자 명단 쓰긴 했나 어. 밥 먹고 사무실에서 밥 먹고 브리핑 하고 간것 같고 대략 이나마 어, 그리고 사인 만들었고 그. 그 사인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가져갔어요 이렇게 어디 보자 어디에 나오지 여기, 여기에 여기 나오지 응. 이런 사인들 그래서 다 이제 들고 있었고 이제 <웃음> 우리가 좀더 show force를 했서 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우리 측 연사가 나갈 때마다 이제 조용하게 서서 어, 일어서 있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어서자마자 <웃음> 어, 시장이 노련하게 어 저기 시야 방해되니까 앉으세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 물론 시야가 방해되긴 하겠지만 뭘 대단한 중요한 걸 본다고 그냥 시원들 가만히 앉아있고 거기서 연사가 말하는 것 뿐인데 무슨 시야가 방해 근데 어쨌든 시야가 방해하는 구실로 사실 거기서 우리는 좀더좀더 좀더 버텼어야 하는 것 같아요 내생각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버틸 것인지 미리 논의를 조금 하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여섭시다 그럼 당연히 그럼 앉으라고 할 텐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두리뭉실 아 그러면은 좀 버티다가 튕기다가 한번 튕겨주고 어그 다음에 앉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연출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일어섭니다 시장이 앉으라고 해요 그러면은 뭐 연장 자분에한 분이 야야 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일어선데 너는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뭐, 시장이 경찰을 불러요. 그러면 그때 왔을 때 이제 싹 앉는 거예요. 그럼, 아, 어 우리 이제 앉아있는데, 뭐 어쩌려고. 그리고 이제 앉아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웃긴 게 시장이 이제 그 얘기 하자마자, 이제 시장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우리 안고 이걸 올렸어요. 올리자마자 막 뒤에 사람들이 막 거의 합의라는 듯이, 저기요, 시야 가리는데, 내리세요. <웃음> 이러고 있고, 결과적으로 비주얼적인 연출은, 연출은, 거의 못했어요 이거 녹화를 할 수는 있었나? 녹화도 안했던 것 같은데 너무 빨리 일어난 거였어 아니 캠코드가 잡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그래서 첫 연사만 할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못했어요 그래서 아.. 그런게 있었고 그런게 좀 있어요 그런 시위 전술에 좀 세밀한 사전 조율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 좀 아쉬움이 남고 어 아니, 많이 오셨고 그리고 어 일단 어, 사람들이 어영키모형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영키모님니 앞으로도 자주 와주세요 이런 공청에 와서 반대의게 많이 해주시고 어 어쨌든 어 관계가 애매한 분들하고 관계가 잘 정리해서 그게 이제 오늘 어, 반나절 내지는 거의 8시간을 소비했던것 같고 오늘 그거에 어, 내일 보도자료를 보내야 됩니다 아, 그거는 어, 담당자가 하기로 했었는데 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제 내일 되면 알수 있겠죠 내일은 드디어 어, 사무실에 어, 케이블이 배달되고 네트워크 케이블 그 케이블로 이 드디어 좀 제대로 세팅을 하고 지금 막 난장판이 난장판 스위치를 좀 제대로 이제 못으로 매달고 그러려고 하고 있고 음, 그리고 그 뭐지 태레파시픽 어, 파시, 그 밴더 측시연저 하는 대로 이제 가서 이제 보려고 하고 그걸로 이제 내일이 또 진행할 겁니다. 어. 네, 그렇습니다.